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일러를 피하여 제작하였으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스토리의 내용을 제외한 진행방식과 전편의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들어가기에 앞서 이 게임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게임으로선 성공했지만 작품으로선 실패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군론으로 넘어가 보시죠. 저번 작품이 조엘과 엘리 사이의 가족의 부성에 나아가서 사랑을 중점으로 다룬 작품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증우 복수 같은 네거티브 한 감정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전편인 라스트 오브 어스 1같은 경우엔 이제 막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시기여서 조금 절제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에서부턴 이미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이다 보니 좀비들의 개체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각 세력들도 어느정도 규모를 이뤄 적들이 등장하는 빈도수나 조직력들이 확실하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와 함께 라스 오버스 2의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구간이 좀비떼에게 쫓기는 연출 부분입니다. 마치 월드 워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 구간들은 기가 막힌 카메라 워킹과 더불어서 캐릭터가 내는 거친 호흡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입체적인 좀비들의 사운드 벽에 부딪히고 좀비들을 회피하고 미끄러 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션들의 연계동작이 변태 수준으로 매끄럽게 구현이 되어 있어 어지간한 좀비 영화들의 배의 긴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딱이 구간만 세밀하게 살펴보아도 너티드이 얼마나 변태적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체 수들이 많아지다 보니 전작보다 더 암살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라스트 오버스 1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유리병을 이용해서 적들을 유인한 뒤에 처치를 하는 방식의 암살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잠이 액션이 떠오를 만큼 훨씬 디테일하고 진보된 시스템이 엿보였습니다. 일단 전작에서는 앉는 것과 오브젝트 뒤에 숨어서 암살을 시도해야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스케일이 커진 만큼 생겨버린 빈 공간들을 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같은 요소들을 배치하여 전투가 이루어지는 체감상의 맵의 크기가 늘어났지만 그 속의 요소들은 밀도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작보다 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었죠 여기에 적들의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되면 UI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점점 격해지는 사운드를 추가하여 몰입도를 끌어올린 시스템 덕분에 암살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더 탄탄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암살뿐만 아니라 근접 전투 또한 상당히 진보되었는데요. 이번 투에서는 새롭게 회피가 추가되면서 전투의 호흡 자체를 엄청 긴박하게 끌어냈습니다. 특히 단순히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따라 바뀌는 무시 같은 디테일함은 그야말로 전투의 미친 생존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타격감이 강화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전작에 비해 기술들이 확실히 진보되다 보니 암살하거나 근접전투로 진행하면서 적들을 처치할 땐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조성시킬 만큼 사실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긴박하고 절망적인 세계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던 만큼 리얼함을 그대로 담아낸 디테일을 보여주었죠 이번 작품은 진보된 레벨 디자인과 시스템 그리고 병태같은 너트독의 모션을 부비로옮메을한 집착이 더해져서 현재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플레이 자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는 다들 동의를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총기 강화를 할땐 어물쩡 통합된 모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업그레이드마다 서로 다른 모션들을 구현시켜놓고 실제로 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부품을 장착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세세한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업그레이드와 총기 강화 같은 시스템은 다음 회차로 이어지게도 만들어 전작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회차 시스템도 개선시켜 놓았죠 물론 이걸 2회차로 플레이할 사람이 있을진 의문이지만요 플레이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동 조준 기능이라든지 내비게이터 기능의 추가로 인해서 게임에 미숙한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들은 확실하게 유저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에서 가장 혹평을 받는 스토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레즈비언 pc질 때문에 스토리가 망했다 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스토리의 진행에서 큰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게임은 모두가 알다시피 엘리가 주인공이며 대부분 엘리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주인공이라고도 볼수 있는 캐릭터로도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대부분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로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게임의 테마가 증오라고 했던 만큼 엘리는 이런 증오에 의한 집착으로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증오의 굴레는 일단 전작에서 이어져 오는 굴레를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전작에 있던 증오의 굴레를 이로 끄집어내고 그것이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구조와 흔히 설명할 수 있는 증오의 굴레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빌드업이나 개연성이 너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져서 대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버렸다는게 일단 첫번째로 가장 큰 스토리의 맹점 중 하나입니다 뭐 스포일러를 피한다고 굳이 언급은 안했지만 여기저기서 스포일러를 이미 봤거나 몇몇 여론들을 본 사람들은 대충 어떤 일인지는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개연성 부족을 자꾸만 회상신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것을 남발하다 보니 너무나도 게임 스토리의 몰입에 방해가 됩니다 게임의 타임라인을 보면 현재의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치시켜 두다 보니 노골적으로 사건에 대한 합리성을 키워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방법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몇몇 회상신들은 게임의 초반에 배치시켜놓고 조금만 더 촘촘하게 메워 놓았다면 이런 큰 사건에 대한 개연성이 이렇게 쉽게 박살나진 않았을 것이며 똑같이 분노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쳤을 겁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너무 두서없이 진행시켰고 이걸 회상신으로 퉁치려고 하는 모습의 구성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반감을 불러온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설명했다시피 전작의 조엘과 엘리처럼 여러분은 두명의 캐릭터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야기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엘리를 중점에 두고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미 엘리라는 캐릭터에게 강력한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중간 결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브 캐릭터로 플레이어들은 강제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죠 적어도 전작의 경우는 조엘과 엘리가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유대감을 쌓았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로 플레이하는 것이 스토리의 전개상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작에서 조엘로 플레이를 하다가 엘리로 갑작스럽게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아무런 유대감도, 스토리상의 강한 연결점도, 과거에 직접 대면하거나 크게 엮인적도 없는 그냥 제3자로 볼수 있는 캐릭터로 강제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타임루프물인것 마냥 과거의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칠수 있지만 캐릭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단순한 수준입니다. 분명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고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는지도 알겠는데 전혀 입체적이지 못해요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 통편집을 해도 전체 스토리 라인에 영향이 없을만큼 진부하고 노리는 바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다보니 그 어떤 이입조차 할수 없었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1편에서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곤 하죠 이제 조엘과 엘리가 결국엔 세력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는데 갑자기 조엘과 엘리로 열심히 플레이를 하다가 중간부터 파이어플라이를 설립할 수 밖에 없던 이유 1 파이어플라이가 왜 그런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2막 이런 스토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과거로 흘러가 파이어플라이의 병 사로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엘니를 플레이하면서 쌓아올린 감정들을 순식간에 초기화 시키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게임의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전작같은 경우는 엘리로 플레이한다고 한들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어쩔수 없이 플레이했기때문에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편도 아니었으며 보조되어 약간 피로함을 느낄수 있는 게임의 플레이를 어느정도 환기시켜주는 정도의 딱 적당한 비율만을 차지하였죠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이 알지도 못하는 이입도 안되는 캐릭터의 비중이 거의 게임 플레이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이 게임이 무슨 타임루프물인가 마냥 자꾸만 인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안그래도 게임 진행을 기준으로 과거로 돌아왔는데 또 과거의 상신을 때려박습니다. 회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이야기를 좀더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걸 이야기의 화점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마구마구 남발하다 보니 지금 이야기의 시간대가 어디였는지 헷갈릴 정도였죠. 바로 이런 구성 자체에서부터 스토리는 본인들이 실패했고 이걸 메우기 위한 노력뿐이었다는걸 여가 없이 보여주는 수준이었죠 심지어 이런 타임루프로 후려치는 걸 과거 회상으로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미래로 돌리는 것까지 써먹어 몇년뒤몇 시간 몇 뒤몇달뒤 이런 식으로 퉁치는 연출 덕분에 대마초를 빨고 게임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산만한 전개들 덕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망상까지 등장하는데 앞서서 남발한 회상신들 덕분에 별로 공감도 몰입도 되지 않았죠 솔직하게 말해서, PC 레즈. 게임 출시 전에는 이 모든 걸 저도 걱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플레이해보면 생각보다 이건 부수적인 역할이었으며 예상만큼이나 게임 스토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토리라고 하면 유일하게 칭찬해야 할 부분이 각본이 아니라 저기 연출팀하고 기술팀하고 배우들이에요 스토리가 그렇게 몰입이 안되는데도 그나마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든 동화출 같았거든요 연출들은 설명했던 각종 전투와 게임의 진행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캐릭터들이 분노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땐 얼굴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홍조 충혈 같은 기가 막힌 기술들과 함께 본인들의 연기가 지옥으로 향하는 줄 모르고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 덕에 그나마 참고 이걸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몰입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이 전투를 하는 당위성이 부여가 안 되었고 결국 스토리가 전투의 재미까지 깎아먹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전작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면 주인공인 조엘이 엘리를 구하기 위해 적들과 싸우는 마지막 장 그동안 쌓아올린 스토리에 대한 감정선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충분히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투에는 더더더더욱 몰입하여 마치 조일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전투를 하는 기분을 내게 해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내가 왜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개발자가 언급한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었다면 데스스트랜딩처럼 말이라도 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PC도 레즈도 왕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 난잡한 스토리의 구성 자체와 개연성과 당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공감도 재미도 느껴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주제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알겠고 충분히 좋은 엔딩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용하지 못했죠 이해시키지도 못했죠 그야말로 이번 작품은 게임으로선 성공했으나 작품으로서는 실패했다 라는 요약을 할수 밖에 없는 만큼 눈물이 나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게임 플레이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를 피해서 리뷰를 하긴 하였고 이제 다음편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강력한 스포일러와 함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